<웃음> 친구들에게 모두 인사는 잘했니? 네 어? 가야해요? <웃음>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아빠 어쩔 수 없단다 이번에 아빠가 백만 유튜버가 되면서 서울에 더 좋은 회사로 가게 되었어 그래서 서울에서 쭉 지내야 돼 <웃음> 하지만 이곳에 많이 청이 들었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<웃음> 그러니까요 아빠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일단 나중에 생각해 보려고 일단 이대로 다 냅두고 서울로 갈 거야 정도 많이 들었으니 나중에 팔려고 <웃음> 어. 리아도 많이 슬픈가 보네 어 리아야 <웃음> 응? 어? 소울에 가면 예쁜 누나들이 많이 있겠죠? <웃음> 어쩌면 너무 좋을지도? <웃음> 어린 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? 안 되겠다, 오랜만에 그거 당하자! 오! 근육 파괴세! 아름다 <웃음> <웃음> 고마웠어요. 아유 <웃음> 미안해 <웃음> 나중에 또 보니 등장이 오빠도 잘지내요아 너도 잘 지내 으이이야 이가지뻐 서울에 가면 예쁜 애들이 많대. 그건 좀 부럽다. 아유, 어쨌든 그 고리를 보러 와 아, 알겠지, 리아야. <웃음> 빨리 줘, 리아야. 어... <웃음> 아니, 아니, 잘 가, 리아야. 그러면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. 모두들 그동안 즐거웠어요. 어, 리아야, 빨리 가자. 리아야, 리아야. 리아야. <웃음> 안녕, 정들었던. 이겨말 뿅! 아빠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? 그렇단다. 이제 떠돌이 생활은 끝이란다. 여보 이집 봐요 옷도 물건도 그대로 있어요. 엄마 아빠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어맨 가족이에요? 아유 우리 딸 그렇단다 <웃음> 잉여인 가족들은 이 동네에 없으니 우리가 이제 잉여인 가족이 되는 거란다 아싸 완전 신나 이도덕질도하나고 짙다 생기고 나 완전 신나요 그래 오늘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잉여인 가족이 되는 거다 여보 얘들아 아침 식사하세요 에, 아, 그래 그래 여보 나 어때? 좀 백만 유튜버 잉녀맨 같아? 잉녀맨! 러블럭스! 완전 똑같아요! <웃음> 밥 먹을 시간인데! 앙 배고파! 엄마 아빠 어때요? 아주 김미야 같나요? 엄마가 보기엔 완전 감쪽같은걸! <웃음> 우리 아들이 그래도 그 못생긴 김미아보다는 낫지만... 어. 비슷하네. 동네 사람들이 다 섞을 거야. 엄마! 아빠! 응? 나는 예쁜 척한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. 아유, 역시 우리 딸이야. 요루루 그 여자보단 백비더귀 없다니까. 아우 어, 역시 우리 딸. 그렇죠, 그렇죠. 난그요로라라는애 솔직히 귀엽지도 않는데 기념이 유튜브에서 딸려가하는게 마음에 안 들었어 역시 나 같은 끼띠 뻔착하 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쩌면 이 역할이 원래 내네 역할이었을지도 맞아 맞아 여보 여보도 단메호그 무식한 여자처럼 뭔가 비슷하게 흉내내야 되지 않겠어? 그래야지 동네 사람들이 속을 거 아냐 어떻게 할까요? 음 그래 그걸로 하자 근육 파괴술 말하는 건가? 그래, 그래! 그거! 한번 해볼게요! 근육 파괴술! 오, 비슷해, 비슷해! 이 정도면 사람들이 깜빡하고 서글기 분명해! 이제 우리가 이동네에서 진짜 익념인 가족이 되는 거야! 늑대야, 그래도 리아가 없으니까 냄새가 덜 나서 좀 좋은 것 같지 않아? 그거는 좋긴 한데 음.. 그래도 좀 그런 녀석이 없어지니까 허준하긴 하네 음.. <목소리> 음.. 얘들아 좋은 아침 응? 어? 응? 어? 어? 리아잖아! 어.. 어.. 리아잖아 너.. 너 이사한 거 아니었어? 음.. 이사 가는 거 취소됐었어 어? 어.. 그런데 너안본 사이에 조금.. 어.. 얼굴이랑 목소리가 변했다? 어, 어, 어, 어? 어, 그 서울에 어, 차가 많아서 매연을 조금 마셨더니 목소리랑 얼굴이 좀 상했나봐. 음, 좀더 잘생겨진 것 같고. 목은 전에도 상했는데 더 상하면 안 되는데 얼굴은 전에도 빠졌는데더빠하지면 이제 여자친구는 어떻게 사귈려나 몰라. 그러게 말이야. 어쨌든 얘들아, 잘 지내보자. 그래, 어쨌든 네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. 맞아, 맞아, 나도 기뻐. 야 점심시간이다 밥 먹으러 가자 렛츠고 야 리아야 뭐해 빨리 나와 으, 으, 으, 으, 으. 뭐야 생각보다 바보들인가? 쉽게 나를 이아로 믿고 있잖아 <웃음> 빨리 오라고왜냐맨 어! <웃음> 가족이 되었으니까 뭐라지? 아빠가 그랬는데 요로로는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한번 남자애들이날 꼬셔서 돈이나 뜯어볼까? 저기 여루룩 응? 역시 놀이터에 있었구나 난 너가 서울로 이사간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가서 다행이야 너한테 꼭할 말이 있었거든 사... 사실 말이야 오래전부터 널 좋아하고 있었어 음. 이가 너무 좋아! 우리 사귀자! 사귀면 나랑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! 대신 네가더 사는구나? 난 이쁘기만 하면 니까 뿅뿅! 루르루가서울 가서 뭘 잘못 먹었나봐! 얼굴이! 뭐야? 부끄러워서 토박치긴 저렇게 숙기 없는 남자는 매력 없는데? 그러면은 요루루는 이쁘다고 했으니까 아무 남자나 골라서 잡아볼까? 애들아 거기 섹시 다이너마이트 킹요루른 사귈사람 아아아아애들아 어. 어? 뭐야 요루루 남자애들한테 인기많더더지 다 헛소문이었나? 뿅음 이제 단비어가 되었는데 뭘 하면 좋지? 음 그래 저녁에 식사를 준비하겠다 장보러 가야지 응? 음? 뭔가 이상한데? 응? 음? 음, 음, 내가 가짜라는 걸 알아버린 건가? 네, 안녕하세요, 저 리아 엄마예요. 아, 맞아 맞아, 위 어머님 맞죠? 아이고 얼굴을 싹다 고쳤나봐. 도대체 어디서 한 거야? 성형 부작용이라도 난 거야? <웃음> 어. 아, 아니야 그냥. 아, 어쨌든 나 먼저 가볼게요. 서갔나? 후... <웃음> 쟤.. 쟤네 뭐야? 왜 나한테 오는 거야? 오, 어? 응? 어? 어? 아니 형님! 오랜만입니다요! 아, 어? 얘들아! 모두 예의를 갖추어!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미 10년 전, 전 전설의 주목 흑장미파 전 두목님이시드! 전 두목님? 응, 어? 형님! 벌써 저희를 까먹으신 겁니까? 저 행동대장 김두식입니다! 어! 아 맞다맞다 맞다. 잘 지냈지? 단미호의 사람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? 하지만 이 동네에서는 내가 단미호 이걸 이용하면 아주 좋겠어! 흐라! 그래, 은퇴하셨겠지만 한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! 이라고 배웠습니다!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어 그래! 나도 와줄게생겼는데 말이야. 어? 말씀만 하시죠 형님!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<봄> <봄> <봄> <봄>